10월 3일에 방송된 황금 가면 96회 에서는 서유라가 깨어났고 서유라 에게 차화영은 강동하를 죽이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의식을 되찾는 서유라는 사라져 버렸고 이에 유수연은 단번에 차화영 을 의심했고 홍진우의 집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서유라의 행방을 알수 없었고 이 과정에서 홍선태 가 서유라의 생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유수연은 서유라 뺑소니 사고에 차 회장님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안전을 위해 제가 보호하고 있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차화영은 회사에 다녀오겠다는 홍진우의 기어이 강동하 밑으로 사장으로 들어가겠다는 거냐. 어떻게든 sa그룹을 되찾을 생각을 해야지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허리를 굽히냐. 네가 뭐가 아쉽냐 라고 말했습니다. 홍진우는 황당해하며 아직도 포기 안하셨냐. 어머니 회장 복직 주장했던 노조들 도 인수합병에 대한 동의를 마쳤다 라고 했지만 차화영은 여전히 네가 강동아랑 붙겠다고만 하지 않았어도 어떻게든 뒤집을 수 있는 판이었다 그깟 아래것들 입에 풀칠시키겠 다고 sa그룹을 내 회사를 그딴 것들 한테 넘겨 라고 뻔뻔히 답했습니다 이에 홍진우는 sa그룹이 온전히 어머니 것이라는 착각 그만하세요 라고 일침을 가한 뒤 밖으로 나 섰습니다 한편 홍선태는 전재산 환원을 선언하는 것으로 차화영을 옥죄었습니다. 분노한 화영이 어떻게 우리 재산을 당신 멋대로 환원해요. 내 재산 묶여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당신과 내가 부부로 살면서 축적한 게 있는데 어떻게 다 당신 재산이에요? 라며 반발했음에도 홍선태는 당신은 당신의 죄를 참여할 생각이 없고 누군가는 sa에 남은 직원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니 내가 나선 거야. 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에 화영은 혼자서만 깨끗한 척 고고한 척 그만해요. 지금의 sa그룹은 나 아니었으면 없어졌을 회사예요내 공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순순히 물러나라고요? 어림없어요. 그 결정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난 sa그룹을 되찾을 거고 그때 당신 자리는 없어요. 라며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차화영은 분한 마음에 서재로 들어가며 아줌마 서재로 물좀 가져와 라고 말합니다. 그때 물을 갖고 들어온 사람은 서유라였습니다. 차화영은 화들짝 놀랐고 서유라는 왜 이렇게 놀라세요? 저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라고 맞섰습니다. 차화영은 죽었다 살아났으면 죽은 듯살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라고 소리쳤고 서유라는 당신이잖아 나 죽이려고 한거나 사고 나던 날 그때 내가 분명히 들었어 사고의 원흉은 박상도야? 라고 당신이 우리 아빠 죽였어? 그래서 나도 죽이려고 한 거야 라고 따졌습니다. 이에 차화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라며 널 죽이려고 했던 건 내가 아니라 고미숙 회장이야 라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고미숙 회장이 누구일 것 같냐 죽은 모란재와 사장의 부인이다. 나한테 복수하려고 접근한 고 회장이 유수영과 편먹고 박상도 딸인 널 죽이려 했다. 그리고 내 전부인 sa그룹을 빼앗은 것 이라고 거짓말을 늘어났습니다. 모르겠으면 기사 찾아봐라. 지금 sa그룹이 누구 손에 들어갔는지 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유라는 다른 파트너스 sa그룹 인수합병 기사를 확인하고는 차화영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이에 차화영은 내가 왜널위장해서 보호했는지 알겠냐. 저쪽에서 널 찾겠다고 난리다. 고 회장이 어떻게든 내 목숨 빼앗으려고 한다 라며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차화영은 새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건넸습니다. 서유라에게 숨어 지내라고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서유라는 갑자기 잘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서 라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차화영은 내 아버지로 인한 인연이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란 거 아니겠냐. 앞으로 너도 나도 살 길을 마련해야 한다. 들키기 전에 어서 피해 라고 전했고 결국 서유라는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이어 차화영은 고미숙 회장이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안달이 났어 내 회사 빼앗으려고 자기 아들까지 우리 집에 장가 보냈는데 뭔 짓을 못하겠니 내 아버지랑 나는 이미 한 배를 탄 사람이잖아 네가 기적처럼 깨어난 걸 보면 우리가 기적처럼 동아줄이 되란 하늘의 뜻인가 보다 어서 피해 라며 서유라에게 대포폰과 신용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차화영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동아한테 넘어간 sa그룹을 되찾아 와야 해 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서유라에게 한 배를 탔다며 당하기 전에 먼저 치자 고 회장의 하나뿐인 아들 강동아를 정리해 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고미숙도 아들 잃으면 이빨 빠진 호랑이야 그러면 널 죽일 기력 조차 없게 될 거다 준비되는 대로 실행에 옮겨 뒤는 내가 봐줄 테 니까 라고 덧붙였습니다. 설마 변심하는 거 아니냐 라는 서유라의 의심에는 한배 탔으면 믿어라 라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강동아에게 집착하며 정신 이상 증세까지 보인 홍진아는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홍진아는 말리는 아빠 홍선태를 뒤로하고 차를 몰고 집을 나섭니다. 이어 차에 타지 않으면 유수연을 차로 치워버릴 거라는 협박을 하며 강동아를 차에 태우고는 이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강동아는 받아주지 않았고 홍진아는 이번 생에 오빠 못 가지 면 다음 생에라도 가질 거야 오빠 유수연한테 절대 못줘 라고 했고 달려오는 다른 차와 사고가 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97회 예고에서 고미숙은 사고 소식을 듣고 우리 동아 많이 다쳤어 라고 물으며 울먹입니다 차화영도 병원에 누워 있는 딸 홍진아를 보고는 어쩌다 사고가 난 거야 어쩌다 라고 묻고 고대철은 고의적으로 들이받은 거래요 라는 말을 합니다. 홍진우는 차화영에게 이래도 진나가 멀쩡해 보이세요 라며 따지고 서유라는 누군가에게 유수연하고 짜고 날 죽이려고 했잖아 라며 소리치고 고미숙의 버거 가게에 가서 몰래 안쪽을 염탐합니다. 노영진은 그 잘난 집안에서 무시 하더니 결국 사단이 났네 라며 통쾌 해하고 고미숙은 의식 없이 누워 있는 강동화를 보며 애통해 합니다. 유수연은 강동아를 향해 제발 일어나요 제발 이라며 마음속으로 외치는 장면으로 예고편은 끝을 맺습니다.